안녕하세요 전국의 규제지역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 올려 드렸지만 어차피 세수 부족으로 전국 규제 지역을 완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규제도 당연히 완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더욱 더 규제는 계속해서 완화할 것이지만 이상 아파트 가격은 상승 하기는 어렵다 단지 기존의 규제지역이 묶은 곳이 다 풀리고 어느 정도 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여유가 있다면 전국의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서 투기 세력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동네는 뭐 대구를 유심히 한볼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구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국에 있던 뭐 떳다방이나 투기 세력들이 다시 대구에 유입될 수 있는 여지는 일부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은 대부분 지금 투기를 했던 분들,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 돈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한번시급을 했죠. 시급했기 때문에 쉽게 투기 투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대구가 규제 지역 해제가 돼도 결국은 한번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등기 악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 금리도 엄청나게 고금리 입장이다 보니까 대구 자체는 더 이상 뭐 이런 대구 외에 전반적으로 대규모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에서는 예전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뉴스를 전부 다 영상으로 만들어서 듣기 쉽게 올려놨는 2007년, 6년, 8년, 9년도까지의 동향들을 뉴스로 설명해주는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 찾기가 힘들다 싶으면 예전 뉴스를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때 그 시절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아파트 구입이나 부동산 경기 회복을 하려고 엄청나게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더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단지 몇년 뒤에 뭐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지는 몰라도 단기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예전에 어떤 동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때 보통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구입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차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차 올라오면서 이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까지 올라갔어도 결국은 계속해서 서울 경기 쪽에 아파트 거래가 된 이유는 뭐하면 또 다른 시기에 투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식이나 코인이다. 뭐 해외 투자다. 뭐 선물이다. 투자할 곳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주자 위주로 아파트 구입을 했는 것이 아니고 온리 아파트 투자를 위해서 돈 놓고 돈 먹기에 로또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렇게 한번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도박을 한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동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거래가 뭐 전혀 되고 있지 않는 상황도 뭐 보시다시피 이런 어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과 뭐 평균 거래량 그리고 현재 거래량 그리고 입주 마찬가지 수요와 공급의 입주 12,000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쉽게 확인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출입도 사실 그만큼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이동도 거의 사실 많이 없는 편이고요. 사실 뭐 인구는 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인구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리고 공장들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구 유입이 된다면 또 모를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아무리 규제 지역을 해제하고 기존의 규제 지역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경기 악화 때문에 실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규모 규제를 완화를 하고 계속해서 규제는 완화를 할 것이라고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국고가 없습니다 국고에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세수를 그다 드려야 되죠 가장 쉽게 그다 드릴 수 있는게 부동산입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어 등치득세라든지 어떤 부동산으로 인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입장인데 현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서 계속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은 분중심리나 분위기나 심리적으로 지금 모든 분들이 투자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들 위주로도 금매물이나 아주 저렴한 매물을 구입하겠다는 심리가 아주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완화가 되더라도 쉽살이 부동산 경기 회복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단기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의 사람들은 이런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 것이고 구입을 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또 쉽게 구입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어느 주관적인 뭐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동향과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옛날의 모든 상황들을 토태 포탈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결론을 얘기 드린다면 결국은 규제 지역 완화는 계속 될 것이지만 은 심리적인 영향과 학습효과에 의해서 경기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좋지 못하고 심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금매물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부동산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에 구축의 아파트가 아니라 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수 많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 1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두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이후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 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 서울, 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다. 정부는 이번에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이가 대상이다. 조정 대상 지역에선 고향,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전 지역 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이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과 붙어 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으며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키로 했다. 규제 지역 해제는반보개제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일 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 고 밝혔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 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새 정부 들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두 번째인 9월엔 세종을 뺀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에선 경기 외곽 지역 일부까지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단행했는데 이번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세종 규제지역도 대거 풀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이 오면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지자 인천시 내 여덟 개 기초자치단체와 용인 의왕 남양주 김포 의정부 등 남아있는 규제지역은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